아레나? 아하! 아레나... 어! 아직 늦지 않은 모양이네. 조카씨 올 때까지 창밖이나 구경하고 있어야지. 어! 어... 조금 늦었군. 세라씨가 오래 기다렸으면 어떡하지? 어디 있는 거야. 설마 내가 더 빨리 왔나? 조카씨? 조카씨? 여기에요? 무슨 일이야? 세라씨 아니, 어떻게 이렇게 깜짝 변신을 할수 있는 거죠? 정말 못 알아봤어요 아이, 조카씨도 참 웨이터 부르셨습니까, 손님 이 집의 스페셜 메뉴로 2인분 주문할게요 알겠습니다, 손님 웨이터 복장이 아주 화려하군요 조카씨, 낱말의 처지가 아니에요 아, 그렇습니까? 세라씨 겨울왕국의 엘사만큼 아름다우십 아니 엘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 하하 <웃음> 조카씨도 참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다니까요 <웃음>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요리 러시아산 킹크랩 그리고 바질페스토 파스타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, 세라씨. 정말 푸짐하고 근사한 요리군요. 그렇죠? 이 집이 아주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. 우리 어서 함께 먹어요. 좋습니다. 음, 정말 맛있다. 정말 그렇군요. 과연 소문이 자자하게 날 만해요. 저카씨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네, 다녀오세요. 오늘은 기필고 나의 진심을 세라씨에게 고백해야겠군. <웃음> 분위기가 아주 좋아. <웃음> 조커 씨 오래 기다리셨죠? 아닙니다. 세라 씨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. <웃음> 조커 씨도 참. 세라 씨, 그나저나 제가 오늘 만나자고 한이유는 손님, 뭐더 필요하신 거 없으십니까? 없, 어, 어, 필요한 거 없어요. 지금 중요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잠시 비켜주시겠어요? 예, 알겠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저분 약간 이상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세라씨 오늘 제가 만나 뵙자고 한 이유는 손님 음식 맛은 어떠십니까? 어? 음식 맛 아주 좋아요 그렇게 깜짝깜짝 나타나지 말아주시겠어요? 정말 놀란다고요 채워겠어요 죄송합니다 세라씨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? 오늘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뭐라고요? 그 이유는 손님 아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아니 그걸 꼭 지금 줘야 되는 아휴, 예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정말로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아 세라씨 안되겠어요 조용한 곳으로 가죠 어머 조카씨 다 먹지도 않았는데 하긴 어딜 간단 말씀이세요 가시죠 아이 아쉬워요 내리시죠 어, 어머 초코씨 여기도 정말 야경이 너무 아름다운걸요? 그렇죠 오늘 만나 뵙자고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손님! 손님! 아니 이 목소리 뭐야 손님! 선 아니, 당신이 여기 왜 왔어요? 뭐하는 사람이야? 어머, 웨이터 씨 아니에요? 이 왕관을 두고 가셨더라고요. 여기 있습니다. 어머, 내 정신 좀 봐. 어, 그렇다고 이먼 길을 어떻게 오신 거예요? 아, 우리는 차를 타고 왔는데. 저에겐 튼튼한 두 다리가 있습니다. 그럼 이만. 참 고마우신 분이네요 조커씨 이제 편하게 이야기해도 될것 같은데요 아,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나저나 어떻게 이런 파격 변신을 하실 수 있는 거죠 <웃음> 조커씨도 참 제가 말 안했던가요? 제 미용실이 있어요 쌍둥이 미용실이라고요 나중에 조커씨들 꼭 소개시켜드리죠 쌍둥이 미용실 조커씨도 참 이름에 현혹되지 마세요 조카씨, 말 나온 김에 우리 함께 갈까요? 좋아요, 타세요 네? 렛츠고!